최근 연예뉴스보다 경제뉴스에서 더 자주 보이는 sm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와 한식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하이브의 sm인수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sm주식은 9년 만에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안으로 들어오는 등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부터 인수 경쟁까지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케이팝 왕국의 탄생 hot 동방 신기 소녀시대 에스파까지 엄청난 아이돌을 배출하며 케이팝 산업 을 이끈 sm은 1995년 이수만 pd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23년 전인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최대 주주는 지분 19%를 보유한 이수만 전 총괄 pd입니다 이수만은 2021년부터 지분 매각 을 시도합니다 세간에는 실제 매각하길 원한다 기보다 자기 재산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sm의 지적재산권을 눈여겨본 네이버 cj 카카오 등이 관심을 보였 는데 실제 매각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회사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이수만이 생각하는 가격이 훨씬 높았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sm을 바꾸다 이렇게 매각은 흐지부지 되나 싶었는데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얼라인 파트너스가 등장하면서 판이 뒤집 힙니다 2022년 온라인 파트너스는 sm 지분 1.1%를 확보한 후지배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자신들이 내세운 감사 선임을 제안하여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sm의 프로듀싱 용역을 맡아오며 2000년부터 22년간 1486억원 같은 기간 sm의 영업이익 4207억원의 35% 가 넘는 용역비를 받아간 라이크 기획과의 용역계약을 2022년 12월 31일 부로 종료시켰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이 용역계약의 종료로 이수만이 sm에서 완전 배제되는 것인가에 쏠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행동주의 펀드와 라이크 기획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행동주의 펀드란 기업의 의결권 을 확보한 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펀드입니다 배당금 확대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는 게 목표 인거죠 회사의 결정에 문제 있다 라고 생각했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들의 공감대가 형성 된 요즘 행동주의 펀드의 존재감 은더 돋보입니다 라이크 기획은 이수만이 sm을 설립한 이후 1997년에 별도로 만든 개인회사 입니다 sm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거래비용 이외 알려진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sm과는 1998년부터 프로듀싱에 관한 용역 거래 계약을 개시한 이후 용역비를 받아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이수만이 소유한 회사에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용역비를 지불하는 구조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주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수만을 저격하는 연합전선 현 sm 경영진과 카카오 온라인 파트너스 시총 상위 10위에 드는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올해 2월 초현 이성수 타경준 sm엔터 공동대표이사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퇴진을 전제로 카카오의 제3자 배정 방식 신주와 전환사채 2천억 원 정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부합하여 카카오는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sm 지분 9%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2대 주주에 오르고 1대 주주인 이수만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새롭게 추진할 sm 3.0 사업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 6천억 원이 필요하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수만의 방어 하이브 방시혁 이수만은 1952년생으로 올해 71세입니다. 미디어 속에 이수만은 항상 점지만 실제 연세는 많습니다. 그에 관한 세간의 평가는 분분하더라도 p o 팝을 세계적 트렌드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현 sm 경영진과 카카오가 협상하여 자신을 퇴진시키려는데 반발하여 이수만은 하이브 방시혁과 손을 잡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수만의 지분 14.8%를 방시혁이 이끄는 하이브에 넘기고 하이브는 확보한 14.8%의 지분에 더해 소액 주주 등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추진하여 지분율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개 매수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을 공개 매수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려는 쪽이 기간 가격 수량 등을 제시하고 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죠. 빠르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9만원인 sm 주식을 하이브가 12만원에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입니다. sm과는 경쟁관계였지만 bts의 성공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입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같은 음악 프로듀서로서 배고픈 시절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지난 3일 이수만이 하이브와 협력하게 된소회를 밝히며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또한 이수만은 현 sm 경영진이 카카오와 함께 2대 주주에 오르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신주 및전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8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3월 3일 이수만과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수만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인 하이브가 sm 1대 주주가 되고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하게 되었으며 sm을 인수하려는 카카오의 시도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유는 sm이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 이수만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업로드 될 6일은 하이브가 sm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날이며 카카오가 전환사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카카오가 어떤 전략으로 하이브를 견제할지 아니면 포기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끝으로 sm과 하이브가 합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두 기업의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시장지배력 남용여부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놓고 심사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두 기업의 결합결정 이후 절차이므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